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초인기 만화 체인소맨. 덴지와 포치타가 합체해 가지고 완전 초 멋있는 예, 전기톱이 된 이후에 적들을 싹다 썰어 버리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저 휴지. 저 또한 데뷔 헌터가 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했습니다. 휴치타, 준비됐어? 우리 도 덴지처럼 주인공급 포스를 한번 보여주자. 음... 자자자 우리 바로 데빌헌터가 한번 되어보자구요 내 안경 어디갔어 이거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이 피를 조금 정리를 해야되는 모양인데 오케이 열심히 한번 치워봅시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 먼저 마스터하는 거야 악마들을 모두 썰어버리기 위해서 이 악마들이 흘린 피를 치운다 이 정도면 은돈꽤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한 3천 원이 있으면은 새로운 악마 계약을 할 수가 있대요 오케이 청소 끝 75달러요?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아.. 듣기로는 이거 악마들을 조금 때려 잡아야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무기 상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어어어 저기 샵샵샵샵 샵, 샵, 샵 보이네 오 잠깐만 이거 얼마야? 오십. 청소의 악마와 다시 계약하러 갑시다 아니야 친구야 야왜 니들끼리 싸우고 있냐? 오, 능력자들끼리 지금 배틀하고 있어요 얘는 뭐야 피해 악마인가? 우와 창 날린다 오! 오, 방금 뭐야! 여우 양마 기술! 나 깐지 나는데? 어찌됐든. 좋았어. 자, 지금 보니까, 요 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 설마, 도쿄 특이 사과의 핵심 멤버 중 하나, 하야카와 아키의 무기인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아키 하면은 또, 체이소맨의 공식 꽃미남, 핵잘남? 음, 그런 느낌이잖아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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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싹싹 썰어버려 에라잇이 녀석 왜 이렇게 저항이 거세 잠깐만 이거 막기 기술이 뭐 없나? 아아 반피 나와어 샥샥샥 가둬놓고 퇴 나에게서 떨어져 아야아 쑥싹싹 컷아 이거 제가 또휴키가 됐다보니까 여우의 악마가 꼭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콩 됐고 일단은 적이다좀 썰면서 돈좀 봅시다 야마 야마 야마 아아아아아 아우야 아, 아, 아, 좀 많이 센데 얘아아아아아나 죽어 와콩 겁나 멋있어 나도 저걸 쓰고 싶다고 저걸 내가 써야되는데 아아아 썰린다 오오오오오오오 어, 뭐야 바다 오이의 악마? 쟤 보스인가 봐 잠깐만 이 녀석은 아직 내가 상대하기엔 벅차다 와 순식간에 몇 발을 날리는 거야 저거 어 촉수같은거 야 한번 쳐볼까? 너이 자식 너 해삼 주제 말이야 그냥 회 떠먹으면 아주 맛있게 생겼겠구만 바로 여기다가 참기름잠 찍어가지고 호로록 해버리면은 아주 개꿀맛이거든요 생긴거는 거창하게 생겨갖고는 뭐 없네? 오케이, 3,000원 벌었다. 이제 악마와 계약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 우선 새로운 악마를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좋아요에 뭐지? 멘트 치고 있잖아. 제가 새로운 악마와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좋아요에 악마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악마의 능력은 아,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왜 그래 줘말좀 하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좋아요의 악마와 계약이 되었니다이 악마와 계약이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게 될 거예요 손 저...어..? 어? 아니아니 아니, 아니에요 욕한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콩패러디 콩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웃음> 좋아요 누르셨죠? 넌또 누구니 배 데빌 와우 오오오 와우! 박쥐의 악마다 이 포트인가 봐 딱봐서 포트가 찍히겠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아 아, 얘안될것 안 같다 일단 너너너 너, 너, 너, 조금만 기다려 나, 악마 계약하고 온다 아, 아, 아,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예스 yes! 나도 이제 드디어 데벨 헌터가 될수 있어 어, 음, 음. 어, 잠깐 피해 악마가 피에창 던지는 능력을 준대요. 잠깐만, 피에 악마면은 또 체인소맨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파워 아닙니까? 콩 쓰기 전에 한번 맛이나 한번 봐봅시다 우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아래 이게 피를 소모해 가지고 스킬을 쓰는 거네요. 한번 위력 테스트 해보자고요. 써세요. 뜩이 자식 이거나 먹어라.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른데요? 안 되겠습니다 3천원 다시 모아가지고 이번엔 여우 악마 노려봅시다 힘든 파밍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공안도 들어와가지고 공안 옷까지 입게 되니까 뭔가 좀더 아키에 가까워졌죠 진정한 큐키 탄생 직전입니다 자 가자 여우 악마 찾으러 풍령의 악마 일단은 이건 아니잖아. 폭력의 악마 같은 경우에는 그 까마귀 가면 쓰고 있는 애인데 얘는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거절을 할 수가 있네. 거절하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밖이라도 해볼걸. 나. No! 와 얘는 체인소맨 능력 있어요. 오 깐지 나는 거 봐. 나도 이거 갖고 싶다. 너 어떻게 넣었니 이거? 아아아아아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래? 그냥 구경하고 싶을 뿐이야. 아직도 나 거리대기의 달인이야. 응? 피어스? Oklahoma> 자 달인이야. 응피어스. 아라. 거 들어와. 어, 또또또봐 와. 콩 콩은 아니지 않냐? 야 근데 너는 능력이 왜 이렇게 많니? 좀 열받는다. 거리대기 안 되잖아 너. 능력만 있지 실력은 없잖아. 아까처럼 그또또또 꺼내봐. 전기톱맨 꺼내봐. 어림 없지. 콩쓰냐 싹싹싹싹 싹, 싹, 싹, 싹, 싹. 싹. 잘가라!! 이야.. <웃음> 거의 뭐 2시간 가량의 파밍이 끝났습니다. 보이세요? 와.. 이거 12,000원 모으는거 너무 힘들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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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 아 이게 능력이 사라지는게 아니구나 여러개 먹을 수가 있는거네 돈...나 돈 있다고 그렇지 제발 콩 콩! 콩! 주세요! 콩콩콩! 콩콩콩! 콩콩콩콩콩! 하잇 뭐야...? 퓨처 데빌? 미래의 악마? 여우의 악마, 그리고 저주의 악마. 이 능력을 잃어버린 아키가 새로운 능력을 얻기 위해 미래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저 휴키를 위한 또 새로운 스킬이 왔군요. 콩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훌륭해. 퓨처사이트. 미래를 보라. 아, 잠깐만, 잠깐만. 와 퓨처사이트. 방금 이거 피하는 기술이죠, 이거? 퓨처 사이트. 난 미래를 본다. 난 미래를 봐. 아야, 아야, 야 퓨처 사이트. 샥샥샥. 야, 이거 개사기 스킬이잖아,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콩보다 더 좋은 스킬을 얻어버렸어요. 아, 아쉽게도 콩은 못 얻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미래의 악마는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슈키를 위한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의 악마와 계약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체인소맨을 한번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꿀팁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에 눌린 미래를 보았다. <웃음> 휴파.